경찰차 세차하러 왔어요. 나쁜 사람 잡아주는 경찰차. 도둑 잡고 왔어요. 세차해 주세요. 앞뒤로 쑥쑥쑥, 위아래서 쏙쏙, 물을 싹 거품 부스싹스삭뿜 o o 기 치기 Boom. b 치기 치기 뿜 o o m 기 치기 뿜 깨끗하게 쏙싹쏙싹뿜 o o 기 치기 뿜 o o m 기 치기 뿜 치기 신나는 세차 시. 이야, 멋지게 세차했으니 출동해볼까? 이용 이용 구급차 세차하러 왔어요 아픈 사람 구해주는 구급차 아픈 사람 도와주고 왔어요 세차해주세요 앞뒤로 쏘쏘쏘 위아래 서서쏘 물을 쏴 거품 예쁘게 세차했으니 출동합니다! 엥엥 소방차 세차하러 왔어요 불이 나면 달려가는 소방차 불 끄고 왔어요! 세차해주세요! 앞뒤로 아, 쑥쑥쑥 위아래 쑥쑥쑥 물을